취미가 어떻게 되세요를 영어로 하면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를 영어로 하면 와걔 요리 잘해.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뭐, 뭐,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뭐,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영어로 하면, 하면. 아 알았으니까 그만 하라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. 하면. Yeah. Yeah. Yeah. You need anything 뭐라 그런 거 지금? You need anything Need anything You need anything need 뭐라 그런 거 지금? You need anything Need anything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. 어? 영어가 이렇게 재밌어요. 어? 영어가 이렇게 응.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. 어? 영어가 이렇게 재밌어요. 뭐뭐 응. 뭐,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뭐뭐 뭐,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를 영어로 하면 아 알았으니까 그만 하라고. 를 영어로 하면 아이,